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방송은 gta 인생모드 게임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인생모드가 무엇이냐 gt5 a 온라인과 다르게 실제로 법을 지키며 직업일을 하는 모드입니다 일단 녹음으로 안내할 겁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캐릭터가 제 캐릭터입니다 정말 야무지게 뛰네요. 일단 제가 할 직업은 배달부인데요. 저랑 같이 할 MR을 소개합니다. 네. 야마입니다. 이 야마가 뭐 좋잖아요? 야무 딱지게 이름도 야자가 들어가서 야마란 배달부 직업은 랜덤 시간으로 미션이 들어옵니다. 현재 저의 배달부 레벨은 5레벨. 타이밍도 좋게 미션이 들어왔네요 미션이 들어오면 타코와 생수를 자동으로 핑이 지켜 있는 곳으로 갖다주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느새 목적지가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노란색 비콘이 있습니다 그 비콘 안에 들어가서 이키를 누르시면 타코와 생수를 팔고 돈이 벌어지며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다음 미션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새로운 미션이 오면 다시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목적지는 랜덤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핸들이잘 꺾일 수 있게 오토바이를 네 오토바이를 선택했고요 방금 건못본 걸로 해주세요 오토바이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웃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어느새 목적지 도착을 했습니다. 오, 레벨업을 했네요 그럼 당장 F7을, 응? 음? 네, 오래였나 보네요. 일단. 제가 배달부 직업을 하게 된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참난한 운전 실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소리죠 뭐야 경찰이 뭐야 갓길에 영차하세요 갓길에 영차하세요 아 선생님 아, 경찰서 앞에서 지금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급한 일 때문에 음. 가요 가요 면접 봐야 되니까 봐줄게요 대헷 감사합니다 다행이기도 벌금을 느게지 않았네요 배달부를 하면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주변에 있나 주의를 줘야합니다 일단 저기에는 경찰들 면접 봐야 된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경찬들한테도 걸리는 것도 운더 드럽게도 없네요 뭐 괜찮습니다 한번 정도는 박을 수 있죠 으 <웃음> 이럴 싸가지없는 싸가지없는 니가 나를 박아 싸가지든지 괜찮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진 <웃음> <웃음> 아이고, 허리야. 여러분들은, 안전 운전하십시오. <웃음> 아, 저 뭐야? ]까? 이제, 방송을 끝날 때가. <웃음> 어, 뭐야? 또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 아이 박진님 보내드려 아 보내드려 턴투나죠 갑시다 어근역관이듣 일단 저희 배달부의 직업을 대해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면서 경찰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